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 레드벨벳 빨간맛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런 과일 영상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만들고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프루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봤더니 다양한 과일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일단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PNG를 누르면 아래쪽에 숫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512큰 사이즈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 볼게요 누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삽입 그림으로 가서 아이콘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한 뒤에 아이콘의 크기를 일단 작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강조 효과 중 회전 효과를 먼저 줄 겁니다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해줬더니 이렇게 360도로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재생시간을 2초가 아닌 5초로 바꿔주시면 더 천천히 회전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효과 옵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시계 방향 몇 도를 움직일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360도를 270도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됐더니 360도가 아니라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이콘을 이동시키면 저절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후에 아이콘을 살짝만 회전시켜 줄게요 이렇게 살짝 틀어진 다음에 오른쪽 애니메이션 창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시계방향 270도를 조금 더 약하게 바꿔 볼게요 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두 개의 아이콘을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해서 다시 한번 Ctrl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아이콘의 각도를 막 회전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각자 아이콘마다 또 시계방향으로 얼마나 돌 건지를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딱 4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 귀찮아도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각자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회전이 될거예요 이후에는 전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체 다 회전을 살짝만 해 줄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아이콘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도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번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또한번 회전을 살짝만 해줄게요. 자 이런 것을 반복해서 오른쪽까지 쭉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들도 하나하나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전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서 전체 다 한꺼번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을 할때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누르시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주신 뒤에 파일 형식을 바꿔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m p g 4 비디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눌러줄게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뭐 과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뜨게 될 거고요. 완료가 되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저장된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진짜 영상처럼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과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 굳이 필요 없이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도 이렇게 만들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리미어에서 직접 편집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7을 쓰고 있는데요 어, 혹시라도 뭐 굳이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굳이 프리미어 안 쓰셔도 상관 없고요 만약에 프리미어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 하단에 임포트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과일 영상을 전부 다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있고요이 영상들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재생 됩니다 이 다음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셔서 스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케일이 저절로 조금씩 커지게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케일 왼쪽에 있는 시계 버튼을 눌러줄 건데요 이 시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점이 생성됩니다 이 점이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이 점을 쭉 오른쪽으로 옮겨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스케일을 설정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키면서 125 정도 확대를 해 줄게요 그러면 영상이 저절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회전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영상들도 똑같은 작업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이렇게 회전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모든 영상을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직접 설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영상의 크기가 하나하나 확대되게끔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스케일 옆에 이 시계 버튼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을 잘 알고만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오신 뒤에 이제 영상을 인코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예쁜 레드벨벳 스타일의 과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리미어와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지쌤이었습니다